여기 죠 아, 미쳤다. 미쳤다. 이거 사고 나겠는데? 여기 위에. 와, 엄청나. 파가밤 8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인파 관련 112 신고가 빗발쳤습니다. 앞서 위기를 경고하는 위험 신호였습니다. 그러나 골목길 통제는 없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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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늦게 받으신 먼저 네. 계속된 질문에 답을 피하던 이 장관. 지금 은 그런 거보다 이제 사고 수술에 전념하면서 고인들 추도하고 유족들을 위로하고. 일동 목념. 사실상 사퇴를 거부했습니다. 3사 대응, 실패한 책임. 우리 행안부 장관으로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장관에서 물러날 생각 없으십니까? 어떠세요? 다시 한번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어, 대한민국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로서는 제가 할수 있는 일을 현재 위치에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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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정부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There is no doubt in my mind that the the responsibility does lie in systematic failures on a state level. The government is doing whatever it takes not to take any responsibility whatsoever and I think it's quite regrettable. I think we're seeing a level of uh, shamelessness uh, and selfishness. Uh, on a state level of these s y s t e m a t i c failures. 유가족들 o 지금 경험하 s 는 거는 a t e d toöstakernisme That believe in this as a people---- fam amis znale thiso may be Lance off land bagpio degrees t h a s t d w t t i s e e e s t o t The o that o d o i t t h i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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은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사조, 거기 집들이는 참석을 하시고 왜 우리를 외면하십니까? 이게 상식입니까? 이게 대한민국 정부에서 할 일입니까? 미대위원장님, 주호요 원대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우리 씨 알리어, 우리 아고 우리 아들 제시을 밝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지난 11일 국회에서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이 통과되자 이에 반발한 국민의 힘에선 국정조사 위원들이 모두 위원직을 사퇴했습니다. 가출범한 윤석열 정부 발목을 잡고 책임을 뒤집어씌워서 정권 흔들기 위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행정안전부 장관 책임이다. 고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당초 합의했던 국정조사 기간 45일 중 절반이 넘게 지나갔습니다. 어제서야 야당 위원들만으로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애가 어떻게 갔는지 그거 조사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왜안했 <웃음> 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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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하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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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d 수첩에서는 1,100여 채의 빌라를 사들이고 지난 10월에 사망한 김모 씨의 과거 행적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의 연락을 기다립니다.